저희들은 용천수. 음. 이 우리가 옛날부터 이 물을 먹은 자랐을 게. 그러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저가 판단하기에는 물보족 국가도 되고 있고 음. 또 이제 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그 장례를 생각해서 용천수 관리를 하니까 잘도 아. 좋다는 생각을 하 우리 모을는 열몇 군데가 열두, 열여덟 군데가 여기도다 용천시사나 수다. 그래 음. 메리 해불고 지금 현재 저 해동 모든 용무련 한정막 용천수가 열 군데가 있어, 예. 저쪽으로 올라가면서. 게 사람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, 우가우리 우리가, 우가 우리가, 우리가, 우리가우 그금죠출 이대로. 지금이이이이그이은이이 계속 이이은 시계 껍데가 그도 깨야지 아니 그러면 침과 저희 고여와일야돼 선생님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아니면 목소리> <혹시> 이거 만드는 <목소리> 자격이 있을가 자기 증이 필요 없어요. 네. 아 자기 네. 손이 손이 이제 자기 집이 맛있어요. 아 손이 자기 내 네. 네. 손이 자기 집에 도저 못하고 특히 관광의 섬이다 보니까 카페 수가 전국에서 면적 대비한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입니다. 그래서 카페에서 나오는 이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생산품이 만들어진다면 어르신들에게. 어떤 지속 가능한, 지속 유지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이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, 우리 제주도의 청정 환경을 갖고 가는데 어르신들이 큰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. 이제 넣어가지고, 이제 나오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해서 네. 직접 보여드리는 시황입니다. 예.